장기투자란 무엇인가? 아무 종목이나 무조건 길게 들고 간다 하여 이것을 장기투자라 할수 있을까? 장기투자란 것이 어떤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확고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장기투자란 곧 가치투자입니다. 그렇다면 가치투자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저평가된 종목을 미리 매수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허랑장에서 아무리 초일류 우량주라도 과대평가되기 마련입니다. 과대평가된 우량기업을 매수하여 장기로 들고 간다. 이것은 가치투자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고평가된 종목을 매수한 후 다시 고평가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치투자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랑장에 들어온 일반적인 개미투자들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그실에 대해 우량주를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수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초일류 우량주 샛별전자가 1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헌왕장에선 3에서 4조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될 것이며 반대로 불황장에선 5천억에서 1천억의 가치로 거래될 것입니다. 가치 투자란 헌왕장에서 과대평가되어 3에서 4조에 거래되는 종목을 매수한 후 다시 과대평가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황장에서 과소평가되어 있는 일조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 5천억 1천억에 거래되는 가치를 미리 사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투자이고 장기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치투자가 장기투자인가? 워렌버핏이든 히터린치든 똑같은 값을 받는데 하나는 길게 가져가야 하고 하나는 짧게 가져가야 한다면 굳이 오래 가지고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가치투자를 장기투자라 불리우는 것은 그 가치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때까지는 도대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워렌버핏이고 나발이고 워렌버핏 하래비가 와도 모릅니다. 이번 달 안에 당장 될 수도 있고 또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영원히 묻혀있는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냥 막연하고 어설픈 믿음이 아닙니다. 회사의 가치에 대한 아주 확정적인 믿음. 이 믿음은 블랙먼데이가 아니라 블랙먼데이 하레비가 와도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데 블랙먼데이 하레비가 와서 더 저평가되어버린다면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숨어있는 가치를 개인이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가 아주 파탄나서 나라 망한다고 난리 칠때 저평가주는 널려 있습니다. 이때는 고평가주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난할 것입니다. 이때가 외국인과 기관 프로 투자자들이 매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허랑장때 팔아먹는데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이 받아 먹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것의 반복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조금만 노력하시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세상입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이 정도도 공부 안 하시려면 불황장에서 펀드 가입하시면 됩니다. 화롱장에서 펀드 가입하면 됩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화롱장에서 펀드를 가입합니다. 역발상 투자란 별것 아닙니다. 불황장에서 가치를 보고 투자하여 화롱장에 판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화롱장에 투자하여 불황장에 팔지 않았는지를 첫째 기본적 분석 기업의 가치 분석을 공부한다. 하다못해 지금 피리알 히알라도 이해하시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설픈 이해가 아닌 정확한 이해입니다.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가 화렁장이고 언제가 불황장인가 이것은 기술적 분석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일본과 이동평균선만 아셔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 일본 차트를 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역배열이 불황장이고 정배열이 화렁장입니다 역대어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가 주가가 60일 2평을 뚫을 때추세 전환이라 생각하고 매수합니다. 추세 전환인 줄 알았는데 다시 빠진다. 이라면 다시 매수하시면 안되지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일반 투자들이 흔히 아는 실수이지요. 과대낙폭 이건 완전히 웃기는 소리입니다. 주가가 1봉 62평 뚫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다못해 22평을 뚫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니면 하락 추세대를 깰때 뚫은 후에 사는 것입니다. 뚫지 못한 역배열에서 잡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 잡기입니다. 62평을 뚫었는데 다시 힘없이 떨어진다면 총알이나 모으면서 기다리다가 주가가 62평을 다시 뚫을 때 하락 추세선을 뚫을 때한번한번 한번 분할 매수하는 것입니다. 또 아니다 하면 또 기다립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손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스스로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분석은 해석이 매우 주관적이므로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저점매수 고점매도가 정답이지만 기술적 분석에서는 고점매수 저점매도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동평균선 하나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 그리고 60일 이평을 기준으로 역배열에서 주가가 60일 2평 위로 올라갈 때만 매수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종목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동평균선에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만 이 정도의 기준만으로도 충분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주식이로는 너무도 방대하여 평생을 걸쳐 책을 쓰고 연구한 다한들다못하므로 짧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순 없지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전 기술적 분석의 끝은 기본적 분석이고 기본적 분석의 완성은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망해가는 회사의투자에맞자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반드시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을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안다면 시장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몰빵 말고 분할 매수 정도로만 대응해도 기술적 분석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변동성에만 의지하여 주가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식의 본질은 기업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이지. 변동성을 사고파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터린치의 올가 영웅에 나오는 문장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장세 자체는 상관 말아야 한다. 내가 이한 가지 사실을 독자에게 설득시킬 수 있다면 이 책은 소임을 다한 것이다. 총 429피지에 달하는 책이지만 이 문장이야말로 가치투자가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진술을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두 가지. 첫째, 빚을 치지 않는다. 둘째, 없어도 좋을 돈으로만 한다. 이것은 가치투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보다 그냥 살더라도 다 같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워렌버핏 전재산 99% 기부한다지요.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투자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며